<놀라> 엄마, 엄마, 아기가 나온 것 같아요. 엄마, 가 아. 아. mm. 아, <놀라> 아, 아, 아기가 피 엄마, 아기가 피지아기어가지어 아, 는한번터트리면 <놀라> 어, 터진다. 안왜 음. <놀라> <언니가> 그래? 안돼 <놀라> <놀라> <놀라> <놀라> <놀라> 아니 아까도부터 기분이 안좋아 벨을 졸릴때는 안좋아? 이리와 잘까? 테리야? 테리야 잘까? 아빠한테 일로 진짜 애같지가 않다 <목소리> 어 애같지가 내가 원래 저렇게 그러진 않잖아 <웃음> 아,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나빠서 자전식으로 어물지는않아 졸린 것 같은데? 근데 기분은 나빠있어, 지금. 몸어눈 <웃음> <웃음> 돌아간 거 같아, 눈 돌아간 거